세은이 생각하기에 어린이란 무엇일까요? 키가 작고 착하고 그런 어른이 되기 전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 어른은 뭐라고 생각해요? 음 어른은 어린이보다 나이가 많고 더 이상 학교를 안 다녀도 돼요. 언제쯤 어린이가 아니게 된다고 생각해요? 어, 자기가 어린이라고 생각하면 어린이에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이요 에 장난도 많이 치고 살짝 이미지가 깎이더라도 웃기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동네에서 제일 빨리 달리고 단장을 더 같아서 하고 피고하면 주장하고 헤어는 잘 치고 그런 어린이였고 욕심이 많은 꿈이 많은 아이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언니라는 경쟁 상대가 아니, 경쟁 상대가 있었는그지 언니가 책 읽고 한글 배워될때 제가 더 옆에서 막나 한글 가르쳐달라고 하고 뭐든지 궁금한 게 많아서 계속 어른들에게 물어봤어요. 왜대출을 소금에 담는냐, 가 김치를 땅에 묻느냐, 주변에 있는 모든 일을 항상 물어봐야 직선. 내가 어린이라는 거를 생각하게 돼요 어린이날에 어린이라고 축하를 해주시고 어린이에게 많은 걸 맞춰주려고 하는 걸 보면 내가 진짜 어린이고 엄마가 캔몬 카드나 이런 걸안 사주시는데 어릴 때막 여덟 박스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제일 선물 많은 받은 날이고 어린이니까 저도 어린이니까 저를 위한 날같이 저 어렸을 때는 진짜 최고의 선물이 그 과자 선물세트 무슨 땡땡제가 이런 데서 이렇게 큰 상자에 여러 가지 과자랑 사탕이랑 다 들어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는 4 5제 경부터 기억을 하니까 1958년 9 0경 전쟁이 끝난후한 5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바나나 같은 거 있잖아요. 바나나는 굉장히 귀한 과일이었기 때문에 1년에 소풍 날이나 생일이나 어린이나 이런 데 이해를 먹을 수 없다 되게 어렸을 때 챙기셨을 텐데 그참 죄송하게도 기억이 안 나고요 <웃음> 작은 날이나더 <웃음>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평소보다 어린이뭐 크리스마스 이런 거다 싫어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집에 항상 개를 키웠어요 그때 우리가 키우던 마크랑 같이 개집속에 들어가던 분도 나잠 들었는데 가족들이 제가 없어졌는데 악재 음. 이름을 부르면서 아자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요 자다가 누가 나를 봤고 한거 같아서 깼는데 내가 아주 이상한 데에 있는 거예요 저는 되게 좋아했었어요 편한 친구 좋아하고 연말에 학원 연주 발표회 같은 게 있어서 딱 아. 치고 있는데 선생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외우세요 선생님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저 선생님을 외우는 지 알거든요 제가 너무 열심히 <웃음> 치고 진짜 레크한크 그, 헤어니스트처럼. 그, 제 의견 말하기. 나중에 크면 은 아무리 이상한 말을 들어도 여기서 화를 내거나 무슨 말을 하면 은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고 괜히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얘와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어린이이기 때문에 내가 화나면 은 화난다고 말하고 어이없는 얘기를 들으면 그게 아니다라는 말을 뭔가 좀더 당당하게 더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무조건 언니 먼저. 몰라야 될 때도 언니 먼저. 그래서, 어, 나도 저거 먹고 싶은데. 언니가 먹으면 어, 나는 다른 걸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진짜, 어, 뭐 제일 서러웠던 것 같아요. 아빠가 수학을 알려줬는데 어, 엄마가 수학을 알려줬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해서 왜 이년 넌 이것도 못해 아막 이러고 우리 아빠는 막 친절하게 가르쳐요. 근데 우리 아빠가 좀 심할 때는 막오 어, 아빠 때는 말이야 막나 때는 말이야 막 이렇게 해요. 그때 입시지옥이란 말을 썼어요. 어 아, 그때도 그런 편을 썼어요. 저희 세대는 중학교도 입학시험을 쳐서 들어가야 되고 고등학교도 입학시험을 쳐서 들어가야 되고. 요즘 아이들도 그럴 것 같은데, 어린 나이도 부모의 기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는 어머니, 부모님들이 계속 그 좋은 중학교에 가야 된다. 그 중학교 이름까지 얘기하시면서, 어느 어느 중학교? 거기가 제일 좋으니까, 거기를 가야 돼. 그런데 실패하면 내 인생, 어린 나이도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그러니까 말을 들어줄 어른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그런 어른이 주변에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일기 쓰잖아요. 매일매일 일기 선생님 검사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 이거 쓸까 말까, 쓸까 말까 얘기를 한 1년 정도 고민을 하다가 그 일기장에다가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 일기를, 어, 모르겠어요. 지금 환경에서 당연히 본다면, 근데 이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좀안될까예요 조금 더 뭔가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학원 학원. 학원, 왜 학원이라고 생각해요? 어, 왜냐면 어, 그냥 그냥 뭐 TV로 어, 그냥 공부하면 되는데 꼭 학원까지 가야 해서 막한 시간 동안 공부하고 뭐잘 머리도 전안 들어와가지고 어, 어 그래서 저는 학원 다니는 거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제일 큰게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늘 선택하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작게는 나이후안 입을 거야 부터 시작해서 늘 어떤 선택에 이제 그게 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약간 독특한 아동녀인데 그런 것이 저는 아이들의 노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사실 노을 권리는 UN의 아동권리협약에도 나와 있는 아동권리 중에 하나이거든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아주 이건 생각하게 되죠. 저 아이도 하나의 사람으로서 아직 덜 자랐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지 소고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때리고 아프고 다 느껴요. 아이들도 늘 생각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뭘까? 음 잊어버린다기보다는 지나치게 어두운 시각에서 보게 되는 거. 아동의 시간은 아동으로서 또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른의 시각에서 보고 네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 좋은 거야. 이렇게 강요하는 거는 지나치게 어른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고 지나치게 아동 기를 어른의 준비 기간으로만 보는 거죠. 저는 그게 우리가 어린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린이였던 적이 없으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근데 우리가 어린이였기 때문에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야 나도 다 해봤는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어지고 우리가 어린이였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한다고 생각해요 계속 물어봐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원하는지 뭐가 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뭘 부러워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물어봐주는 곁에 있어주면. 어린이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직업이 이쪽에 있고 아이가 있다 보니까 어린이 인권이라는 것도 한 번씩은 생각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어디 미디어를 통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평소에 지대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사회를 너무 많이 알아서일 것 같아요. 사회에는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 있고 화가 나는 그런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도 충분히 일어나는 그런 세계인데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보고 겪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의 마음가짐은 잊어버리고 어린이를 한테하는 사회 분위기 만들어야 된다. 노키즈좀뭐미오 어, 좋은 거 어른들만 누려. 무슨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내일의 뭐 주역들, 미래의 뭐 별들 이런 거 말고. 그 지금 지금 우리 사회를 같이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금의 어린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세계는 아직도 제가 자랐던 한국, 제가 어린이었던 50년 전에 한국 같은 나라들이 많이 있다 말이죠. 지금 요즘 뭐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만 보셔도 알수 있잖아요. 끌교 다니는 거면 부모와 함께 피난을 가야 되는 아이들 식량이 부족해서 먹을 수 없어서 굶어야 하는 아이들 이런 인구들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한 5분의 1 정도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것은 결국은 그게 우리 자신을 위한 일들도 해요 어떤 나라의 아이들이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건강하지 못하고 이렇게 성인이 된다면 결국은 분쟁은 더 많아질 것이고 그 아이들이 커서 더 나쁜 짓을 하거나 또는 더 전쟁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점점 더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그 사랑받는다는 기억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는 특별한 아이라는 아, 세상에 태어난 건 너의 특별한 존재라는 거? 그 말을 꼭 해주세요. 아, 제가 저희 아이 생일 때도 늘 얘기해줘요. 태어나서 고마워 너무 특별한 아이야한서 그래서 얘기해주고, 저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이제 아이들도 생일 때 이제 카드를 적어주거든요. 그때도 꼭그 말을 적어줘요. 그런 사랑 받은 아이들은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 사람일 줄 아는 것 같아요. 어떤 어린이가? 아난 어린이 때문에 이걸 아직 할 수가 없어 하면서 막 슬퍼하고 있다고 한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엄마처럼 막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래주고 싶어요 나중에 어른이 된다면은 어린이 되는 어린이들에게는 여러분이 생각한 마음가짐은 절대로 틀린 게 아니니까 당당하게 계속 가지고 살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어른이 된 분들께는 여러분이 어릴 때 생각했던 마음가짐 이런 것을 다시 생각해보고 말을 되돌아보고 만약 전 기억이 안 난다면 은 초등학교 때막 글쓰기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보면서 난 어떤 옛날의 생각을 가지고 크는 걸 바래왔는지 보면 은 좋을 것 같아요.